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꼬마 빌딩 등의 설계를 하다보면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 가운데서도 한정된 대지에소요 주차대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설계하는 건물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상가주택이나 공마빌딩 등의 경우에는 1층 등 저층부의 상가 면적을 극대화 시키도록 설계해야 하는데 이때 소요 주차대수를 확보하다 보면 1층의 주요 부분과 많은 면적이 주차장으로 할애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효율적인 상가주택이나 공마빌딩 등을 설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차장 설계를 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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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효율적인 건물 설계와 주차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50 내지 100평 정도에 한정된 대지가 대부분인 상가주택 등 소형 건물의 설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데 우선은 다른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해당 대지에 주어진 건폐율, 용적률과 함께 소요 주차대수를 산정한 후 산정된 주차대수 설치를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요 주차대수를 위한 주차장의 위치와 면적을 확보가 관건인데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소요 주차대수를 충족시키는 데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1층에서 전면도로 등 주요한 부분에 상가를 위치시키면서도 상가 면적을 극대화해야 하고 또한 상층부로 연결되는 계단실 등주출입구 위치 확보, 그리고 각층 평면 구조나 외관 등을 고려한 주차장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주차장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1층 상가 뿐만 아니라 상층부의 평면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로 인해서 건물의 외관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주차장 확보가 상가주택, 공업 빌딩, 다가구 주택 등의 설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계란 어느 하나, 즉주차장의 확보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소주차 대수만을 충족시키는 계획을 해서는 안 되고 상가나 각층 평면 구조와 외관 등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물론 건폐율이나 용적률, 주차 대수 확보 등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평면 구조나 외관 등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건물과 지역마다 다른 주차 소요 대수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이 중요한 주차장 설계는 사실 웬만한 설계자들도 효율적인 계획이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것은 이 주차장문을 위해서도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법이 있을 정도로 복잡한데다 또각 지자체마다 주차장 조례라는 것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준수해가며 효율적인 주차 교육을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하주택 등 건축을 위한 관련 책 등에서는 이런 주차 설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료도 있는 것 같던데 이러한 것은 일반 건축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했다고 효율적인 주차장 설계를 할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는 것인데 설계를 하는 전문가들마저도 일부 주차장법을 잘못 해석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허가권자인 공무원들마저도 이 주차만을 전문으로 검토하는 주차 관련 부서가 있을 정도로 복잡한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건축물의 종류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르고 또 지역마다도 설치기준이 달라서 예를 들자면 이러한 지역은 100제곱미터마다 한대이지만또 어떤 지역은 134제곱미터 평택시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마다 한대로 되어 있고 또 주택의 경우에도 어느 지역은 가구당 한대인가 하면 또 어떤 지역은 세대당 전용면적에 따라서 0.6 내지 0.7대인 경우도 있고 특히 이러한 기준 외에도 이 아래에 있는 이 비고란을 잘 해석하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한대 줄을 수 있는 설계 방법까지 있을 정도여서 그야말로 노련하고 특히 늘 강조하지만 해당 건물에 대한 충분한 실적과 경험을 가진 전문성과 세분화된 전문가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불합리한 주차장 관련 규정들에 관한 것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설계를 위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차장 조례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는데 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기존 시가지 가운데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지침상의 주차장 관계 규정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즉, 이러한 지역은 필지마다 주차 진출이 불허구간이 설정된 경우도 있고 또 건축 한계선이 설정된 대지인 경우에는 건축선과 건축 한계선 사이에 있는 이 전면 공지에는 주차장이나 조경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된 지침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지침이 있는데도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이 전면 공지에 주차장이나 조경의 설치를 허용해 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느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에는 하나의 대지에는 한 곳에서만 주차진출입이 가능하게 한다거나 또 주차진출입 폭원을 7m 이내로 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규정까지도 있어서 해당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그 면적이나 가구수에 소요되는 주차 대수 확보가 불가하게 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해당 필지 소유자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많은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 지침이 변경되기도 했는데 특히 건축선과 건축 한계선 사이에 이 전면 공지에 주차나 조경을 불허한다는 규정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은 분명히 대지 소유자가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차 문제는 모든 지역에서 심각한 지경인데도 이 부분에 주차를 할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특히 이러한 지구단위 지침을 만들어낸 LH 등 개발사업자들의 건축에 대한 무지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기존 다른 지역의 지구단지침을 그대로 베껴 쓴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상권, 접근성, 인접건물과 주차계획에 관한 것으로 주차계획은 대지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계획을 해야 하는데 이때 대지 위치와 대지 조건에 따라 소요 주차대수 확보를 건물의 종류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과 일반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은 건물로의 어프로치나 상권, 주차편의성 등에서 성격이 다른데 특히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등 상업용 건물인 경우에는 상권과 건물의 어프로치를 잘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와 같이 두 도로에 접한 코너 부지인 경우에 어느 도로를 주도로로 생각할지와 그 부지는 주로 어느 방향으로 상권의 접근성이 좋은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주차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와 같이 중간에 끼어 있는 대지인 경우에는 어떤 주차 방식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접대지가 건물들이 다 지어진 경우가 아닌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앞으로 건축할 나대지들로 둘러싸인 이러한 대지인 경우에는 인접건물과 관계를 잘 판단해서 주차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만약 이 대지에 이러한 방식으로 주차계획을 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의 건물들의 주차 방식을 이와 같이 했다거나 또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러한 전면 주차 방식은 주차하기에는 편할지 모르지만 1층 상가 부분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5m 이상 도로로부터 뒤로 후퇴해서 배치되고 건물도 옆 건물에 가리게 될 것인데 이는 상가 건물로서는 대단히 불리하게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접 건물이 지어진 상태라면 이를 고려하면 되겠지만 만약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인접대지에 건축이 안된 경우라면 이러한 대지는 어떤 방식의 주차기획을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각층 평면과 외관, 일조권, 그리고 주차 계획과 관계에 관한 것인데 저는 지나간 영상에서 주차장 설계의 기술적이고 법적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서 이러한 구체적인 주차 설계에 대해서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효율적인 주차 계획을 위해서는 또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잘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조권의 영향을 받는 대지인 경우, 그리고 어떤 주차 방식의 상가 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로 된 코어 외치 등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쓰기 좋고 아름다운 좋은 건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조권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대지나 건물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전면 주차 방식으로 주차 계획을 한다면 건폐율 때문에 일조권의 영향을 받는 3, 4층 부분의 면적이 대폭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차 방식은 1층 상가나 건물이 도로면으로 근접시킬 수 있다는 점과 1층 상가 면적을 다른 어느 주차 방식보다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도로면에 접한 1층 상가의 폭이 좁아서 두세개로 상가를 분할하는 것은 어렵고 1층이 너무나 넓은 면적이어서 하나 상가로 임대자를 유치하는 데 불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잠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주차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외관도 달라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상의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주차계획은 상가주택 등의 설계나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까지 효율적인 상가주택 설계는 주차장 확보다 또는 주차장 계획의 효율적인 상가주택 설계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효율적인 건물 설계와 주차 계획 두 번째로 건물과 지역마다 다른 주차 소요 대수 세 번째로 불합리한 주차 관련 규정들 네 번째로 상권, 접근성, 인접 건물과 주차 계획에 대해서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각층 평면, 외관, 일조권과 주차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은 건물이나 설계가 잘된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그러한 건물은 튼튼하고 쓰기 좋고 아름다운 즉 건축물의 3대 기본 요소인 구조, 기능, 미가 잘 어우러진 건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특히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 기능적이고 수익성이 중요한 상업용 건물은 더더욱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건물은 외관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1층 상가도 상층부의 주택구조도 좋게 해야 효율성이 좋은 건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의 주차 방식은 기능성을 우선해야 할 것인데 과연 어떤 컨셉과 생각으로 이러한 건물을 지을 것인지 건물의 주인인 건축주와 특히 설계자의 역할이 중요해서 계속 강조하지만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가 더 요구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혹시 이런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소유하고 계신 대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카페 글을 보시고 설계 설명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